안기로 안 시작하자 하나 둘셋 스타 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고 벌칙. 어 우리 그거 하자 벌칙 만약에 벌칙 만약에 시민 팀인 시민 팀이 졌다 애교 애교를 다 같이 하든지 나하고 마피아 팀 저도 만아서뭐일 단위는 귀염이 이런 거 하든지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다딱한 판밖에 안할 거예요. 어저 지금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오케이 확인합시다. 네. 누가 죽었나요? 간밤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와 이게 의자명이야 이러면 할만한데? 마피아 녀석들 어떻게 알고면 알겠네 난 근데 누군지 알았어 유성이야 아이바이 아, 아이 심리야? 아이 어? 심리? 어 심리상 저 친구야 하나 둘셋아나 셋. 여기 온거 같아 아, 진짜 최소 아, 변론 시간 아니, 저, 진짜 천나무 끄 맡기기고 싶지 않아요저 진짜 사람이에 진짜로 <목소리가> <웃음> 진짜로 잘성 <자유가 야>! <목소리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일단 나는 두개겠어아 근데 이거 러다죽아 <웃음> 죽을... 예. 근데, 뭐, 근데 거짓말 칠 이유가 없는데? 의사야? 의사야. 어, 저, 진짜 의사야 자 일단 가자 가자 둘중 하나야 갈게요 살려 일단 아어 살려 살려 너무 좋 친구 아무도 안주고 합의되었습니다 맞아, 힘이 날것 같다 남자두 개를 주세요라들주세요두 개를 어주세요 팔레트 하나주세요 왠지 필이 지금, 왠지 필이 형이야 왠지 필이 형이야 형이 죽었다고요? 형이 죽을 것 같아 뉴스 나오기 전이니까 에이. 자, 뉴스가... 아 잠깐만 타임! 근데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하지 근데, 뭔 소리야, 형! 왜? 근데... <웃음> 근데... 형은... 그래고또내 촉이야 나도 촉이 왔어 나 촉이야 초기, 난 촉이 왔어 와 북풍주 나! 음, 너야 여기랑 여기가 해요. 저도요. 저도 그냥 그, 장민호 승준이야. 야, 의사. 아, 거 바로 왔어. 야, 왠지 모르겠어요. 나랑 아요 뉴스 틀어 주세요. 야, 다다다 자, 뭐? 야 이거 이거 여기 둘이야. 야. 아피아 두명이잖아요저 죽여도 되거든요. 저 어차피 시민. 시민이라. 저는 저도 상관없어요 저 죽이잖아요? 2층 구무조건 죽여줘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이거 약속하면 나 죽여도 돼아이거 맨날 오고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야 얘는 둘이야 야 아, 그러니까 국승준은 확실해 내가 뭐야? 진짜 국승준이야국승준나 진짜 나난이 친구가 당황할 때 나오는 그런 걸 알아 뭐라고? 하나 둘셋야국승준죽여 국승준. 진짜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한 번만 믿어줘? 어 내가 믿어볼게 야 아니 내가 죽으면 진짜 아나 무조건 이기다 나도 무진이 형 아, 나도 맞아. 죽으면 무진이로 생각할 거 같아 야 봐봐! 같이 한번당야 일단 죽이고 죽이고 죽여보자 <웃음> 그래 그렇게 해라 가보자! 시작! 야 일단 죽어라 진짜 <웃음> 한번 봐! 야 체험해라 체험해 체험해라 체험해라 체 체험해. 저.. 그냥, 그냥 죽여 뭐 죽인다는데 뭐 어떻게? 너는 마피아? 뭔데? 나 시민이에요. 죽여 그냥. 전전 <웃음> 전 살리겠습니다. <웃음> 야, 아니. 야 봐봐 봐봐. 정말 이렇게 같은 팀인가 발각? 같은 팀인데? 아니, 아니 진짜 알아서 해, 빨리 해. 난 진짜 상관이 없어. 아 진짜 애들아 아니야 진짜. 아, 알아서 죽여 죽여. 괜찮아. 시우 씨는 마피아. 야야야야야야. 알아지. 너너너뭘 놀라. 너 너도 알면서. 야. 야 빨리 자자잘가고우리한못무기이도야 빨리 자자 마피아가 부세로 들어오세요 나아 살려가 나아 침칠라고 사력을 해볼게요 의게요 사력을 해나 지었습니다 와나빨개졌 마피아가 무진시를 지었습니다 아, 나짜한번믿어 얘들아 진짜 한 번만 아, <웃음> 춤춰봐 춤춰봐 아 진짜 아, 진짜 한번 믿어줘 한 번만 무한히 야 투표하면 어. 어, 된거죠? 아, 난 천만 자유냈고 난 천만 자유했어말은이 막힌다 <웃음> <웃음> 야 아이가 저 찐소슴이야 죽여놔 야 지민은 <웃음> 새끼한다 정민은 신미한다 자 최애 뵙겠자저 어. 죽여도 되고요 네, 죽여도 아, 되고요 가가.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누군지 확정을 못 짓겠는데 일단 너는 시민 같아 솔직히 진짜 나는? 너 아니면 너야 내 기준에 근데 아, 난 얘가 더 의심스러워 지금 미치겠어 나 지금 내가 장윤노을 너무 잘 알거든 근데 이 역이 아니면 난 충격을 먹을거같아 <웃음> 아, 저의 분은 데 아무도 말음 안들어 한번만투표해 정말 한번만 살려주세요 하나, 둘, <웃음> 아, 사짜 아, 진다의사짜 아, 진짜. 아, 또. 진짜. 아, 진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살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짜가진어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진짜. 아, 진짜. 내 진짜. 살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어떡하지. 바로 한명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나 진짜 아, 이거 레전드판이잖 하나 공둘셋 믿을게 진짜 한 번만 믿어주 어, 아 나도 형 살렸어 내가 <웃음> 형 살렸어 진짜 아, 첫날에 자이라고 지금 타일했어 어, 아 그리고 아까 또너 살렸어 전날에도 아, 너가 명의했구나 네가 타일이 너 없적을 말해 내가 유성형을 처음에 살렸어. 첫날에.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안 했어. 막상 계속 가만하다 그 계속 발을 내가 이걸 말을 안 했지. 그다음 내 누구 살렸어? 너 기억이 있어? 그다음에 아서. <웃음> 아서 형이 살렸다. 아서는 살렸어. 왜냐면 아서 형이 지금 당했는데 살았어? 어. 어떻게 살았어? 팔 속. 잘 <웃음> 가고. 아, 나. 아, 나, 아, 나 가겠다. <웃음>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노래가 있잖아, 아 그냥 해! 해. 네가 불러 그럼 야나 좋은게 해야 해 <웃음> 불러줘, 불러줘. 불러줘 불러줘 있잖아 <웃음>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웃음>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다 보내셨나요? 네. 몇번째 핸드폰 확인하시죠 아 잠깐만 아. 어, 나이 죽인게 좀 <웃음> 컸어 나는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감쌌는 거 알지? 마피아가 안전씨를 죽였습니다 아, 와우 한명 결정해주세요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고무집 나도 고무집 고무집 나야? 아뇨 야전반에 똑같은 마피아 두명 야! 이네 둘이지? 이겠다 야! 얘네 둘이야 틴 리액션이다 이거 누구? 얘네 둘, 이네둘 나? 나? 오오 박수, 얘둘 왜또 너 바꿔? 너 나는 날 살릴게. 죽여봐. <목소리> 나 단영. 자. 나. 아! 이들 <웃음> 뭐야? 나난 얘기 난 얘기할 수 있어. 나, 나 일단 나 최애 반응이 오면 내. 용용! 나나나이형니까 나... <웃음> <의사니까> 조용히 싸움다넘 <웃음> 옆에서 쓰병약나나나나 단영이다 단영이다. 야 단영이야 단영. 내가 웬지 얘기해줄게. 얘기해봐요. 아 내가 최애 반응이면 내가 얘기해줄게. 하나 둘 셋. 의사가 예아예 형? 자, 누구야? 내가, 내가 제일 많이 몰렸으니까 내가 최애블루냐? 자, 우리 게임에서 우리 맨 처음에 말했던룰리고야최애블루 몰렸을 때만 자기 직업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의사야 거짓말 칠 수도 있죠 <웃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미, 이미 그 전에 얘는 자기가 이렇게 제발이 저로서 얘기를 했고 자,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내가 마피아였다면 아, 그렇다이요난 뻔하게 나. 얘를 죽이자는데 아, 누구 살렸지 말해보라고 하면난 계속, 난 계속 난 자의를 했어 난 자, 그러면 번, 바로 아. 3만 부터 가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야! <웃음> 내 앞에 뭐니? 번이... 마피아가 자아실을 죽였습니다. 아... 야! 아니야, 미안해! 나 아들면 맞아. 갈렸거든? 아들면 갈렸는데 내가 잘내말한 번만 들어줘 <웃음> 미안한데 내가 자리를 했어, 또! <웃음> 야! 야얘 야, 진짜... 야얘 연기 잘한다! 야너 뭐야? <웃음> 100%, 이 형은 100%고, 이 형은 85%야. 내가 전반에 죽인 게 미안해서 1 5 깎아줬는데 내가 <웃음> 아, 내가 있잖아. 내가 죽였 이기야. 야, 야, 야, 야, 야, 두, 야 너네 너는 아니지. 나이형 어, 아니지. 나 한마디만 할게! 최종 투표하겠습니다. 야, 투표. 야 잠깐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하나, 둘, 셋. 시간 연장 없어요? 그거 있던데 게임에는. 하나, 둘, 아, 셋. 자기 갖고 한번 해보자. 같이는 마피아였습니다. 오케이. 와이다 와. 다행이다. 저, 잠깐 이거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나> 진짜로 못 읽던. <잊었던. 웃음> 아미되었습니다아 오케이. 말너 아니지? 내가 겠어이 이제 알것 같아. 아니. 아무도 죽자 우와, 뭐야? <웃음> <이게> 맞아, <웃음> 의사 맞는 게. 야 의사 마음 뜨 수야니까. 야 얘다 얘다. 아, 고무진이야. 얘다 얘다 얘다 고무진이야 야형 야, 믿어 얘야 야 얘야 형 야. 야. 진짜 나서 아, 어나진렸어야 차량해 야 얘네 둘이야 야 여기다 아, 그럼 착한 눈으로 거짓말 치지마 <웃음> 아 진짜야 아, 아, 아 일단 거짓말. 한번 얘 아, 예, 예, 아니면 나 죽이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아 사회자의 심리를 알것 같아 둘이 닮아서 시킨거야 단무진이야 <웃음> 아니, 잠깐만 네. 마지막 그... 나 아니야, 아니, 하지마 아니, 야, 안 아니 그러니까. 아죽버려 야, 그래서 난죽버려 야, 주만 난... 시민이어서 죽어버려. <웃음> 너 그냥 죽어버려! 어디이라부 <웃음> 하지만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야, 저도 아니,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아까 한번누 앞에 지모르겠 네. 이거이이 야, 이 아니, 죽었어 나출스 마피아였습니다. 아, 진짜 와, 야. 야, 진짜. 마피아 두 개를 들고 여아까지게요 자, 두 개를 잡아주겠습니 하나, 둘, 셋. 얘가 아, 의사야 그럼 왜칠 있죠? 아, 안 그렇다. 왜난 뻔하게 얘를 죽이 아, 하나, 둘, 셋. 아이, 짱! 그만해 보니. 제가 아게를주요요세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 초반에 맞다. 저 맞다. 일부러 나, 나, 나, 나, 나, 나. 그거 심리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 한번 해. 왜저잘 싸탄. 무지. 다 무지. 네 거야, 그거. 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잡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니가 너무 좋아 <웃음>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신부니가 안 보이더라고 아! 고마워자 <웃음> 우리 오늘 또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 오마이, 우리 나처음 마피아 예, 아, 아, 아, 게임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아, 처음 이제 두 번째로 <웃음> 이사 온 우리 숙소 네. 같이 와줘서 집들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킹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여기서 저희가 또더 기운 좋은 네 좋은 기운 받아갖고 저희가 또더 좋은 곳으로 이사한 네, 그날까지 네.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자 킹메이커 It's a right 우리입이다